안녕하세요. 김포에 살고 있는 가신내림 백마장군 지현신당 주현입니다. 선생님은 옛날 연예인 중에 <웃음>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옛날? 얼마나 옛날? <웃음> 뭐 선생님보다 한.. 뭐 선생님 나이부터 뭐.. 음, 한. 나 10, 좋아했던 사람이.. 이, 그.. 걔 누구야.. 그 아이유랑 사귀, 사귀는 애 누구지? 이, 이종석이요? 이종석. 그 다음에.. <웃음> 그리고 누구야? 아 이름 왜 좋아하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냐? B도 좋아했었고 난 저기를 많이 좋아했어요. 문희준 아. HRT의 문희준 <웃음> 문희준? <문이쥬. 웃음> <웃음> 내 친구는 톤이 좋아하고 여자, 여자 연예인은 좀 없었어요? 여자 연예인 음, 여자 연예인? 여자 연예인? 글쎄 뭐 딱히 생각나는 사람이 없네 그래요? 음. 그래서 제가 좀 요즘 좀아나 저기 김아중. 김아중 난 김아중 굴이 그래 좋아. 오... 김아중, 김아중 한번 해볼까? <웃음> 나중에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웃음> 응. 제가 오늘은 다른 다른 옛 다른, 다른 옛날 연예인 네, 네. 그래서 여자분이시고요. 여자공 눈물이 많네. 아. 현재 상황이요. 그냥 사주가 <웃음> 그래요. <웃음> 해요? 네. 기운은 좀 꺾였는데 자기 기운은 좀 꺾였어. 음. 이 사람이 지금 음. 행동 반경 안에서 그렇게 막 체력적으로 뭐가 좋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행복한 소소한 행복은 갖고 있다고 라 보여지고 음. 뭔가 크게 행동하기보단 조금씩 좀 자분자분하게 네, 네. 자기가 딱할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한다기보다 자기가 할수 있는 선에서 움직이는 사람 같아요. 기운은 왜 꺾였을까요? 기운은 음이 주위 환경적으로, 주위 환경적으로 내가 좀 뭔가를 잃을 수 있고 또 어, 누굴 조금 챙길 수 있고 또 음. 나보단 남을 조금 더 걱정하는 시기 음. 그렇게 된다고 보면 돼요. 그 희생까지는 아닌데 음. 어, 이 마음적으로 어, 누군가를 좀 배려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아 그래요? 음. 옆에 누가 좀 있나요? 있어 보이시나 음, 음, 배우자 있,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음. 음, 음. 뭔가 어때요? 그 배우자랑은? 음, 잘 맞추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부분을 피해가면서 잘 맞춰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 성격이 딱, 아다리가 딱딱 맞다기 보다는 음. 맞춰가는 것 같아요. 아. 잘 맞춰. 그러니까 구설을 만들지 않는 사람 같은 이분은. 두분다 그런 건가요? 그거는 남자가 들어와야지, 사주가. 아. 근데 지금 봤을 때는 네. 서로가 큰 소리가 언성이 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 어떤 진짜? 큰 소리를 내시는 아, 분눈으로 아, 보이진 않아 <웃음> <웃음> 연재 저리 가 아, 미안해 미안해 음. <웃음> 네네네, 네. 음, 음. 끝이야? <웃음> 아직 네, 네. 아, 깜짝 놀랐는데 아, 네. <웃음> 요즘에 좀 뜸해요 이분이 음. 뭐, 뭐 본인의 일적 인무로 조금 이제 다시 운기가 찰 수도 있는 건가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 이분이 뭔가 완강하게 차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소소하게 들어가 소소하게 자기가 지금 할게 없으면 뭐 뭔가를 작품을 할 수도 있고 뭔가를 할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좀 바쁜 게 있으면 또 줄여서 또 거기 가정에또 매진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할수 있는 영역으로 움직인다고 아, 보면 돼. 그래요? 그러니까 무리해서 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음. 일에 대한 어떤 욕심도 내려놨고, 음.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욕심도 내려놨고, 음. 지금 딱 보살이에요. 요 시지즈는 아. 지금 보살, 관세보살이야 음. 괜찮다라고 그러고 들어가요. 어떤 좀 삶을 살았을까요, 이분 눈물로 들어와. 이 여자의 삶을 들어가보면 자기가 부단하게 애썼는데 남들이 그만큼 대우를 못해줬고 자기가 부단하게 사람하고 뭔가를 엮이려고 노력을 했으나 구설도 좀 돌았다 이렇게 들어와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가 괴팍하게 산 것도 아니고 날라리 깽판으로 산 것도 아니라 자기 일을 했는데도 욕을 먹었다 이렇게 들어오고 그리고 그렇게 실력면에서 다 부지지 못했던 걸로 보여 그러니까 운동선수인데 운동선수가 어. 그 정상을 위해서 1 등을 위 해서 가잖아 근데 만약에 쇼트트랙 선수면 3번삼 등만 이렇게 했는 느낌으로 그러고 음. 보고 아, 약간 항상. 비 어~ 음, 그리고 약간 국제 출전할 때늘 아팠던 느낌 아, 뭐~ 이런 그리고. 좀 그런 그런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늘 뭔가 운이 좀 따르지 않았다 운이 따르지 않았다 음, 음. 그냥 어느 정도 그냥 그냥 어느 정도지 뭐~ 어느 정도 그러면 초년은 중년은말년은 이렇게 보면은 언제가 가장 이분의 제일 좋은 시기인 거예요? 지금 봤을 때는 나이가 응, 48이면 30대? 30대가 그나마 좀, 좀 핫했던 것 같아요 음, 좀 지나갔네요 어, 그리고 20대는, 20대에는 그냥 예쁨을 많이 받았던 것 같고 네네, 30대에는 그냥 모, 많은 대중에게 좀이 사랑을 좀 받았던 느낌이 있고 음... 그렇게 보여져요 근데 그 시절이 그렇게 길어 보이지는 않아 아 그래요? 음. 알겠습니다 이분 누군지 알려드리고 좀더 질문해 볼게요 네이번은 배우 한고은 씨. 한고은. 네. 음, 한고은 키큰 여자. 맞아요, 맞아요. 키 큰. 이게 여자. 실명인가 이게? 음, 한고은 음. 실명. 음. 좀 찾아봐. 뭐 모르겠니까 그런 거 같긴 한데 음. 한번 찾아봐. 일단 이거 왜 가져왔냐면 그. 이분이 결혼을 했어요. 신영수라고. 신나 방송에서 봤어 그 남자. 음. 안경 쓴 남자. 맞아요. 어. 일반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뭔가 좀 뜬금없이 했어요. <웃음> 결혼을. 음. 갑자기 했어요. 결혼. 근데 좀 오래된 친구 아닌가? 어. 알고 지냈던 사람이라든지. 어. 그래 갑자기 만난 사람 아니지 않아?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분. 신영수 씨랑 결혼을 했어요. 연하, 연하네요. 연하 그때. 음. 연하고. 79년생. 양띠고잘 네. 어울려요 선생님 보시기에 음~ 제가 봤을 땐 남자가 되게 똑똑한 걸로 보여 음. 남자가 엄청 총명한 걸로 보여 음. 그러니까 뭔가 다른 그니까 러 뭐~ 내가 가정사는 좀 허당일 수 있지만 네네네. 일단 기본적으로 똑똑한 사람으로 들어와요 신영수 씨가 오. 이~ 지, 직업이 좋지 않아? 뭐 회사 멀쩡한 회사 다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근데 뭐 IT나 뭐 이런 머리 쓰는 데 아냐? 니뭐 그랬던 거 같기도 해요 동상희망에서 온거 같은데 음, 머리가 좋아요 이 남자 머리가 굉장히 기발한 걸로 보여 창작 아, 창작 창작 창작 재능도 좀 있는 거 같고 아. 뭐한데? 홈쇼핑 MD MD 홈쇼핑 MD 머리가 그니까 러 창작 기능 뭔가 즉흥적인 뭐. 음. 머리가 엄청 좋다라고요 음. 이 남자는 자기 사업체를 꾸릴 수 있을 정도로 똑똑한 걸로 보여요 음. 이분 최근에 신영수 씨그 신영수 씨 이제 아, 아버지가 뭐 고동도 힘든 상태였대요. 되게 힘든 상태였는데 그걸 한고은 씨가 간병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신영수 씨가 감동을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했는데 음. 한고은 씨는 어그 정도로 되게 좀 괜찮은 사람인가 보네요. 이 여자는 그냥 자기가 지키고 싶은 것에 최선을 다해요. 음. 근데 이 남자를 사랑하니까 아버지한테 잘하는 거지 아버지한테 잘한다고 들어갈 순 없고. 네네네. 근데 이 아버지가 아마 말을 좀 따뜻하게 했나봐 위로를 좀 많이 해줬던 음. 것 같아. 이이이 이, 이, 왜냐면 이이 신영수의 성품 을 보면 네. 아버지가 이좀 교감 선생님처럼 뭔가 좋은 말씀 많이 해줄 수 있었거든.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지난 자기 추억 때문에 뭔가 좀잘 돌보는 것 같아요. 음. 이 여자는 의리가 있거든. 자기한테 잘해준 사람은. 눈물로 산 세월이기 때문에 자기를 아껴고, 아끼고 사랑해줬던 그 음. 기억을 잘 마음에 잘 담아요. 음. 애정전선은 이상 없나 애정전선에서는 제가 봤을 때더 돈독해지는 걸로 보여요. 자꾸 뭔가 내가 작년부터 뭔가 고난의 어떤 슬픔이 좀 들어오거든요. 음. 근데 거기에서 더 돈독해지는 걸로 보여요. 아, 음. 이분 그자녀오는요 아, 결혼한지 얼마나 됐지? 음, 8년 차례. 8년차 음. 여자가 한번 유산을 했나봐 음, 아이를 갖기엔 몸이 너무 늙어버렸어 음. 그리고 마흔이라고 쳐도 늦었다고 얘기를 해 그래요. 음, 그래서 아마 몸수가 뭐 아이, 아이가 아이 크기가 적합하지 않은 어떤 자기가 지키려고 해도 뭔가 자꾸 아이가 끈을 놓는 그런 건데 아마 그 유산한 아이를 갖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을 것 같아요 음.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 이렇다면 그 고통이 어마무시했을 수 있겠지 음. 음, 그치 지금은 한권 씨가 조금 포기를 한것 같아요 포기해야 돼요 나 음. 그 아이가 그게 그냥 이, 이 한공훈씨 같은 분들이 남의 자식 거두는 거야. 아... 그 성품이 좋잖아. 유산의 그 아픔이 뭔가 이, 이 사람 뭐 사주나 뭐 이런 거가 좀 약해서 그런 거고. 그런 그런 아니 근데 이 여자도 충분히 나을 수 있었고 가질 수 있었어. 젊어서는. 음... 그니까 한참 잘 나갈 때는. 음... 근데 이 여자가 나이가 먹어서 할라니 힘든 거야. 체력이 일단 안 돼요. 음... 체력이. 자왜 우리가 아이를 잉태하는 거 혼을 나누는 거잖아. 그치? 네네. 혼을 나누고 내 기운을 주는 건데. 네네. 아이가 아무리 찰지게 들어와도 내가 줄수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음. 배태할 수 있는 역량이 많이 적다고 아, 보면 진짜. 되는 거죠. 음. 아이를 갖고 싶어도 못 가신 드시는 분들이 진짜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저는. 이 근데 이한금은 씨는 나중 에 입양도 생각하겠는데? 아, 수 입양도 생각하거나 음. 아니면 자기가 조금 음. 어, 좋은 어떤 어떤 이런 선택을 음. 하실 수 있을 음. 것 같아요. 왜냐면 신영수 씨가 오히려 더 반대해. 아, 됐어 우리 끼리행행하하 살자. 자뭐 개나 키우고 이렇게 하고 살자. 그냥 우리 뭐 우리 아이만 이게 강아지들만 키우고 살자. 우리 여행 다니자 이렇게 자꾸 달래고 들어와 이 남자가. 근데 여자가 끈을 못 놓는 거야. 음. 마지막으로 한심해야될점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 부모를 잃는 시기로 들어오네요 이뭐 시아버지가 됐던, 본인 부모가 됐던 누군가가 떠나는 운명이 될수 있어요 아, 뭐, 이게 떠나는 운명인데 이, 이 노란콩은 도움이 되지 않거나 네네. 뭔가 나한테 이제 안 맞는 거 네네. 그러니까 네네. 나한테 좀 나를 한테좀나 누굴 돕지 않는 걸로 네네. 보는데 네네. 신의 한 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또 병마가 든 아버지가 있어서 네네. 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아... 들어가는 거지 남편하고 이별이 들진 않으니까. 아,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네. 한 항구은 씨좀뭐 수술할 수 있어요. 아, 어떤 몸에. 몸에. 음. 아, 몸에 몸. 자기가 뭐, 뭘, 하, 아무튼 뭔 수, 칼이 조금 되거나 뭐 고치거나 이렇게 네. 들어올 수 있는데 성형은 아닌 것 같아요. 아.